무릉여기 컨텐츠, 골드로 모을 수 있는 칼코 호환수, 동력, 그리고 이번에 주간 상점, 팀장, 반지 문까지 모을 수 있는 걸 전부 모으고, 한 번에 풀어버리는 컨텐츠. 지금 시작합니다. 자, 몸풀기로 일반합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일반합성. 오늘은 개수가 많으니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킵을 해서 최대한 빨리 일반은 건너가 도록 할게요. 와, 220번? 거의 250번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일반 개수 이렇게 많았어? 250개? 각각 한 개당 열몇개 시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0개 거의 100번 정도 합성되겠네. 합성... 되겠네. <웃음> 합성. <웃음> 100번 100개. 100개. 고급 100개. 자, 소환수. 소환수 1반. 이것도 250번. 거의 250개네요. 전부 다. 약 250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거. 딱 고급까지 떠주고. 요거는 보자. 요거는 각각 10개씩 되지가 않네. 이건 좀 세는데 시간 걸리겠다. 뭐 대충 이따 보고 이것도 개수는 비슷해 보이니까 넘어가고 아, 동료 아 동료가 문제지 동료는 아직 한어 번도 뜬 적이 없어요 와 동료 110개 동료는 이때까지 지금 1년 넘게 하면서 이 합성으로 영웅이 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동료는 150번 일반 150개 밖에 못 모았네 방금 실화야? 다일반 듣고 이것도 다 일반이네 와 언제나 동료는 진짜, 씨. 와, 마지막 한 개까지? 진짜 동료는 최악이다. 언제나 그렇듯. 자, 1번 다 날렸습니다. 이대로 순서대로. 원래 탈산동, 탈 것, 소환수, 동료 순서대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등급별로. 순서 알아두시고요. 일부러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자. 여기서 희귀가잘 떠야 영웅이 뜨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가자. 원프링 끝났다. 여기부터 진짜다. 자, 개수가 많으니까 이것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희귀 두 개. 스타트 좋아요. 좋아, 좋아.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 중복이 떠준다는 거. 중복이 떠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자오오 야, 이거 한번 돌릴 때마다 희귀 두 개씩? 개 좋은데? 한번더 한번더 한더 렛츠고 오! 오! 세개! 야 이거 야 이거 오늘 뜰 각이다 저런데 로스비 오 내가 없는거 같은데 이거? 새로 나온거 같은데? 오! 야 뭐야? 와환급개 대박이다! 아 맞네 화면 살짝 잘리네 잠시만요 아니 야와나나 이런거 처음인데 지금? 너무 잘져 됐죠? 이제 화면 비율이 아 오케이 맞네 이제 맞네 와 지금 10번 돌릴때마다 2개 이상이다 히기가 자 렛츠고 오! 뭐야? 뭐야 왜이렇게 잘나와? 티이또세개자 마지막 제발 제발 아니 근데 나 너무 잘나오니까 또 걱정되는데? 와 마지막까지 무조건 한개 떴네? 이거 셋셋 두번 두번더 가능 두개 더 가능, 가능. 자귀 귀. 아 이거 좀 회전속도가 느리다 이거는 또 느리면 안나온단 말이야 아 그니까 아까, 아까 미르가 재물이었네 아이 꽝꽝 어 한번더? 오케이 자 마지막 마지막 희기 오! 그리핀 그리핀 그리핀 그리핀 그리핀 no. 응 없어? 까비까비 까비. 아 근데 희기 진짜 와 아, 존나 잘나왔어 희기가희기가 너무 잘나왔어 지금 와 이거봐 이거봐 거의 아까 10번씩 돌리는거 다섯번에서 한 번당 3개씩 나왔죠와 대박이다 다음 소환수 가도록 할게요 자 소환수 가자 야 여기서도 히기 바로 터지나? 아꽝 하긴 너무 잘 나왔다 했다 다음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개 괜찮아 두 개는 괜찮아 두개 정도면 양호하지 다음 스츠 아 오케이, 오케이, 한 개, 오케이. 그 일단 소환 소이 때까지 나온 게 있으니까 이렇게 실패해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가 않아. 어, 세개잘 뜨고 있네. 오, 오 잠깐만. <웃음> 이거 뭐야? <웃음> 아니, 아까 앞에, 앞에... <웃음> 아니, 아까 앞에 아, 안 나온 게 여기서 다나왔네 하나 둘 다섯개 <웃음> 미쳤다 자 <웃음> 여섯개 <웃음> 자 가자 가자 야이 뭐냐 오늘 이렇게 잘나와 오케이 한개 떴고 여기도 두개 뜨겠네 오케이 한개 여기서 한개 자히히 그렇지 이거 나온다 아 이렇게 빨리 돌아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아이씨 아이고, 그냥, 나오라면 안 되겠다. 예전이랑 똑같네. 기대를 하고, 빌면은 안 나와. 어? 전투력 상승은? 어, 좋아요. 아, 오늘 느낌 좋은데? 동료 가자. 아, 동료가 중요한데. 자, 제발, 희기, 희기, 희기. 동료 희기, 제발. 씨. <웃음> 꽝. 아, 아니다.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 아이씨, 기대 안 하니까 진짜 안 주냐? 나와 나와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아무 말 안하니까 주네 오케이 아무 말 안하니까 줍니다 두개 떴구요 아 이게 안 나온단 말이야 마지막 아 희귀 세개 아니 백1 0개인데 오케이 좋아 좋아 찐막 오케이 오다 희귀? 올 희귀? 아니, 아니야 중간에 녹차 보이네요 녹차가 녹차가 아이 녹차네 씨 에라이 오 뭐야 근데 전투력 뭐야 전투력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 1220와 아까 그 나온 희귀가 다 장판이었네 어우 사비드 전투력 1200개 사비드 패치 전에 한개 사놨거든요 이거 전설까지 주는 거는 일단 한 번씩 사봐요 이번에 다섯 개짜리 줘가지고 일단 사봤습니다. 자 이만큼 얘들이 지금 확률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진짜 확률업일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 가자 열개씩 후 <웃음> 제발 여기서 희귀 이상만 떠줘 희귀 이상만 장갑사 돈을 쓰면 안주는 이런 돈을 써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희귀한게 떴고 이거는 X자로 오케이 그렇지 두개 날리아. 중복 같은데? 와, 전설. 전설. 전설. 전설. 전설. 전설. 전설. 전설. 전설. 아 씨. 전설 두 개인 줄 알았는데 한 개네. 아, 까비. 까비. 까비. 아, 나도 여기서 한전설 먹어 보자, 진짜. 와. 한번 더. 한번 더. 이번엔 x로 가자. x. x. x. 어, 있 다. 아, 전설은 들었는데 좀주지 아, 녹차 씨. 진짜 돈 써서 녹차 나올 때가 제일 짜증나. 이번엔 밑줄 먼저. 와또 전설은 들어있어잉? 약간 희귀 두개 나온 게 끝이야. 어, 영웅이라도 주지. 거의 요즘 33,000원이었나? 영웅 동전 확정으로 팔고 있죠. 요즘은 근데 <웃음> 이 뽑기로 이렇게 안, 하나도 안 뜨면은 이산 의미가 없잖아. 영웅 동전 안 뜨면은 이게 희귀한 게? 어, 중복이네요. 중복 좋아요. 아위에 없다. 씨. 야 이건 올1반이냐 이거는? 오 하나도 희귀 없어. 오 하나도 희귀가 없어. 오오 오. 그 수많은 고급이 하나의 고급으로 되었습니다. 오 의미 없어. 씨. 결국은 55,000원 날렸네 또와 다음부터 안 사야겠다 그냥 안살래 존버할래 영웅도 안주면은 왜 사냐 그냥 확정으로 주는 영웅 33,000짜리 사지 자탈것 6개 영웅 도전 갑니다 지금 보이죠? 지금 1 0개월이 10개월 거의 한 달에 한 개씩 떴거든요 아니 뜬게 아니지 다 실패했지 어다 실패했어 다 실패 다 실패하고 지금 저는 영웅 탈 것이 딱한 개입니다 한개와 여기서 씨 코인에서 방금 봤어요? 코인에서 전투맛 떴는데? 느낌 안좋은데? 지금 돌리지.. 금 돌리지 말까? 방금 영웅 뺏긴거 같은데? 여섯개 아.. 여섯개는 모양이 안 예쁜데? 아.. 이거 삼각핑크 모양 모양이 안 예쁜데 아.. 개수가 애매한데.. 여섯개 자.. 영웅 영웅 영웅 영웅 영웅 신규고래! 고래따라 고래! 자 일단 꽝이구요 오 이거 빠르다! 나올필 나올필! 나올필! 나올필! 나필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또 꽝이라고? 3개월 전부 했는데? 아야니 네 이번달이 안나오면은 지 1년동안 안나왔대 1년동안 내년가야돼 이제 <웃음> 탈거 내년가야돼 어이가 없다 자 이거 다 중복이거든요? 싹다 중복이니까. 한번더 갑시다. 아니, 나 진짜 여기서 탈것안 넣으면, 부입보하는 1년 동안 탈 것이 딱한번 떴어, 딱한 번. 그것도 영웅이. <웃음> 전설도 아니고, 영웅이. <웃음> 자, 영, 웅. 장판 떠야 돼. 아, 이거 나올 때 됐잖아. 번개 쳐라, 이제. 번개, 번개, 번개. 아니, 영웅이 두개다 들어있는데. 영웅이 두개다 들어있는데 이게 안 뜬다고. 영웅이 두 개가 안 들었는데 이게 안 뜬다고. 아, 개바야. 아, 어. 아, 개바라고, 씨. 개바라고. 하나도 안 떴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어, 탈거 개바다, 진짜. 내 1년 어디 갔니? 소환소 가자. 너라도 하나 떠줘라, 제발. 가자. 다섯 개. 오케이. 어, 뭐가 있어? 처음 보는 건데?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두 갠데, 그림 두 갠데, 그림 두 갠데, 번개 안 치네. 양쪽에는 오케이, 오케이, 오 루스칼! 루스칼이 떴어? 잠시만, 아 루스칼 좋아요. 다음, 하나 더 줘라, 제발. 탈것이안 줬잖아. 탈것은 안 줬잖아, 하나 더 줘. 아, 까비, 비비비비 까비, 까비. 아, 루스칼 좋아요. 루스칼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영웅이 두개가 나올것인가 아니면은 루스칼 한개로 끝인건가 일단 영웅 개수는 어 영웅은 두개 들어있어요 샤키르하고 이거 뭐지 이거는 새로나온거 이거는 일단 아 조용한데 아 오케이 찐막 한번더 브로브로브로브로브로브로 헤이 브로, 브로, 브로, 브로 헤이 브로 에이씨 위습이 왜 나와 이씨 아 위습이 나와버리네 여기서 하긴 나는 지금 장판이 없으니까 무조건 확정이죠. 오케이 루스칼. 루스칼 하나 건졌습니다 동료. 동료가 중요하죠. 동료. 야 오늘 많습니다. 진짜 여기서 영웅이 안 뜨잖아요. 오픈날부터 지금 12월 1년 넘었죠. 400일. 이 400일 동안 합성으로 영웅이 한 번도 안뜬 겁니다. <웃음> 진짜 어이가 없죠. 한 번도 안 뜨는 거예요. 여기서 안 뜨면은. 에, 갑니다. 여기서 안 뜨면은 와 400일 1년 넘는 동안 한번도 영웅을 못봤습니다 나머지 다싹다 다 보상이나 출석체크로 본거예요 지금 있는 동료들이 다 출석체크 뭐 업적보상 이런거로 받은거지 합성으로 한번도 안떴습니다자 영웅 떠라 제발 <웃음> 제발 떠라 요 안뜨면 안돼 제발 떠라 자자 자, 영웅 아 오케이 일단 색깔 많아 첫 번째, 왼쪽 부분은, 좋은데, 좋은데, 좋지가 않았습니다. 좋지가 않았어요. 오케이, 오른쪽도 많아. 어 밑에 좋은데? 라츠, 라츠, 라츠, 안주네 아, 마가리블링. 아, 그림이 마면더안 뜬다고요? 아, 내가 이때까지, 일단 꽝. 몇번할수 있죠? 두번을 아, 총세번더할수 있네요. Let's go. 영웅, 출발 아, 이렇게 이 많으면 실패하 그러면 에이, 하나 줄법한데줄법한데빈눈케 번개치나? 빈눈케 번개치나? 안치네요 아, 아이, 크레파스 같은 녀석, 진짜 일단 중보 아, 합성기준이에요, 그게 자, 다음 Let's 츠고 오케이 쩍다, 쩍다, 쩍다 영웅 떠라 제발 떠라! 중복 떠라! 제발 떠라! 너 뜨면은 전수로 도전가능한데? 제발! 아... 안뜨네 이게? 미쳤다! 아니 400일동안 안뜬다고? 자 이거 찐박이에요 이 찐박이 올해 2020년을 날리는 <웃음> 진짜... 요거 안뜨면은 2020년동안 한번더 영웅 구경을 못했네? 자 찐막! 찐막 동료 갑니다 제발 영웅... 아 여기서 줘야되는데? 제가 지금 중복이 두개 있거든요 영웅이 여기서 중복 한개 떠서 딱 전설 트라이 가야되는데 자 나의 3개월의 전보는 무과금이 될 것인가 4시간은 진짜 우주 저편에 날린 것인가 아 많아요 일단 많아요 느낌이 안좋아요 번개가 안칩니다 뒷늦게? 뒷늦게? 아 그런거 없네 와와 와, 이게 안뜨네 와, 진짜 이게 안 뜨네? 어 이거 없다. 와. 아, 어, 전투력은 좀 많이 올랐다. 1665. 와, 이거 봐. 지금 딱 대, 대기 딱두명 이렇게 두 마리 딱대기돼 있는데. 아, 여기. 아. 아, 액조리아 실패.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상경을 전보해서 나온 게. 홈랑 무조한한 개? 개수는, 어? 개수는 거의 5개월치 존보 개수거든요, 이번에는? 의일도 없다, 진짜. 거의 5개월치 개수거든요, 300개씩. 300개, 400개 이렇게 합성했는데, 오늘. 응? 와, 아, 이것도 특이한 개만 더 주지? <웃음> 진짜. <웃음> 아, 이렇게 코인이 한 개가 모자르냐? 어, 고래, 고래 달라고, 고래. <웃음> 고래 타고 싶다고. 고래타고싶다고 이영한거이 영롱한 빛깔을 봐요 아 고래타고싶은데